안녕하세요 마음 편한 삼성전자 입니다 4월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4월에 총 3조 14억원 규모를 순매수 했는데요 그중 삼성전자만 1조 220억원을 순매수 했습니다 종목으로는 순위별로 위에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카카오, SK텔레콤, LG화학순으로 반도체, 배터리, IT에 집중된 매수세인데요 특히 1월부터 꾸준히 매도를 하던 외국인의 매수세가 돌아온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500억 달러 하나로 약 56조나 되는 반도체 지원책이 얼마 전 회의에 참석한 삼성전자의 투자 수요를 부추기고 있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까지 경험적으로 보면 조만간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은 좋은 징조인데요. 외국인은 한번 들어오면 분기 이상 장기간 분할해서 매수하기 때문에 향후 5월 6월도 지속적인 투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각 증권사의 컨센서스로 좋은 실적은 물론 지속적인 실적 전망치가 지속 상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일주일 전에 미국이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제재를 하였고 중국은 히토류 30% 생산 주산지의 공장 절반을 생산 중단을 했다는 것이죠. 중국은 환경문제로 생산 중단했다고 발표했지만 마치 미국에 대응하는 모양새입니다. 중국의 히토류 생산 중단으로 인한 파급은 1, 2개월 뒤에 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메모리 반도체의 고정거래 가격이 상당히 올라왔는데 이에 더해 히토류 원자재 가격이 더 올라간다면 생산단가가 비싸지면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고 상당한 혼란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거 2010년 중국이 히토류 수출금지를 했을 때 가격이 40배 폭등하였는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 문제가 삼성전자의 실적을 발목잡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에 대응하기 위한 최고의 카드지만 1년 단위로 이런 뉴스가 나오니 장기 투자자로서는 매우 불안하기는 합니다 대형 오제입니다 반도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소식입니다 인텔, TSMC, 삼성전자 이세 기업의 반도체 삼국지가 이제 시작되었는데요 미국은 56조의 정부지원계획을 구체화하였고 TSMC는 엄청난 자본력으로 설비확충을 위한 50조 이상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죠. 심지어 반도체 불모지인 유럽도 2030년까지 200조를 투자해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를 끌어올리는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다 할 지원책이 없었는데요. 반도체 업계에서 연초부터 반도체 산업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에 계속 건의했고 미 백악관 회의 이후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미국의 칩스포 아메리카와 유사한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검토 방침을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세제 지원의 경우 미국의 수준인 40% 이상의 세액공제를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또한 공장 및 각종 시설 확충 간 인허가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반도체 분야에 한해 패스트트랙 제도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통상 시설기준 허가와 장애영향평가 등 75일 이상이 소요되는데요. 제발 이 특별법이 본회의를 무사히 통과하여 반도체 전쟁에서 삼성전자가 활약할 수 있게 큰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다만 이제는 문재인 정부의 임기 말이라 성공적으로 추진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좀더 일찍 추진되었다면 좋겠지만 별수 없죠.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뭔가 하려고 하니 다행이긴 합니다. 오늘도 삼성전자 투자자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삼성전자는 오늘도 아름다운 미래, 밝은 내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마음 편한 삼성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